지난 30일에 방송된 TV조선 미스터 트로트 스페셜 콘서트 전설의 시작에서는 그간의 베스트 무대가 다시 펼쳐졌습니다. 시청자가 뽑은 베스트 무대로 박지현의 떠날 수 없는 당신이 화제가 되었던 꿀렁댄스와 함께 꾸며졌는데요. 박지현은 또한번 팬들의 마음을 들었다 놓으며 여심을 저격했습니다. 화어보이스 박지현은 그만의 잔망미 가득한 무대 매너와 매력을 어필하며 비호강! 눈호강하는 선물 같은 무대를 선사했습니다. 모 달빛 사랑의 눈먼 사십니까 모르시는 당신이여. 나를 너무 모르시는 때문입니까 사랑의 귀먼 무심한 탓입니까 짙은 안게 청대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